네 여러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자 네네 다음 게임은 말하지 않은데 바로, 바로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아 <웃음> 이렇게 미리 안 자리를 이렇게 차릴라 해가지고 다리를... 아, 바로 아니요 맞습니다. 바로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와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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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오기, 리, 우리 거름, 우리 거름, 코인, 거름, 거름, 코인, 거름, 거름, 인 거름, 거리인 거름, 우리 거름, 오리, 거름, 오리, 거름, 오리, 거름, 오리, 거름, 오리, 름오이 오리, 오리, 오이 거름, 거름, 우리 콜음 오이절임 오이절임 오이 오이 절임 오이 절임 오이 절임 오이 절임 오이 절임 오이 절임 오이 절임 오이 절임 오이 절임 오 四一二三四四 K K 치 e e 북북스케치북 스키지북 스키지북이 뭔지 몰라서 어? 스 4k 스테 Jeep 스키 j e 제 친구 친구 말하는데 스테이크 스케치 e 스테이프 스키 j e 스테이포 스테이프 시대이복 보. 대위복대위복침대위복침대위에 복이 침대 있는 거대위대위복전화위복치대위 보. 치대위 보. 치대위 보. 치대위 보. 치대위 보. 치대위 보. 치대위 보. 치대위 보. 치스위스치스위스치스위스 오, 오 바로 들어왔어 바로 들어왔어 에스쿱스 에스쿱스 바로 넘어가요 에스쿱스 아, 넘어가, 넘어가. 에스쿱스 해시충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국상, 그죠 <웃음> 야 하나 맞춘 게 대박인 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햄찌쿱스 햄찌쿱스? 에스쿱스 아니야? 빨리 하나 햄찌쿱스? 땡! 와! 와! 아야 우지가 다시 먹었다가 배탔네자3분입수 끝났습니다 <웃음> 끝났어 얘들아 얘들아 끝났어. <웃음> 끝났어 이제 다 말아먹었어 에스쿱스 <웃음> 형 에이 이랬는데? 야 우지 랩도 저렇게 그냥 아, 줄게. 야 디노야 버논이만 <웃음> 깨워 야정가다. 끝났어 모노나 우리 깨우지 고마. 마. 도지야, 어? 그대로 가지. 아니, 아니, 여기서 햄찌쿱스라고 하는데. 햄찌쿱스? 여기 한 문제도 굽수. 못 맞췄습니다. 아, 아. 아 진짜요? 야 우리 한 문제도 못 맞췄어? 큰일 났네. 아아와내 아, 목소리도 안 들려. 준 시작. 잠깐만. 형이, 형이 이해될 때까지 계속 말해. 준비! 시, 시작하고 있는 건가? 시, 시작! S쿱스. s 스스 s 스스 s 스스 s 스스에스스에스스 S? 스스 s 스스에스스 에스쿠스, 에스쿠 s 에스 s 스스 s 스스 s 스스 s 스스 s 스스 s 스스 아아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쿠스 에스쿠스, 에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들려 다이어트 라이언트이어트라이어트라이언트라이언트라이언트 다이어트 라이언트몸트 라이언 다이어트 이언트이트 아, 다이어트 트트이이트 <웃음> 다이너마이트? <웃음> 다이너마이트 아 명곡이긴 하죠. n o 아 i t e d 글 n o 데 어떻게 다이너마이트가 나와? 아유. 아 m 아 t 아니 i 아아아 i t e Dino Mite? Dino Mite? Dino 애플 망고. 애플. n o m 애플 e d 애플 o m 에픽하이! 에픽하이! 에픽하이! 에픽하이! 에픽하이! 에픽하이! 저 확신의 찰 표정이 너무 웃겨. <웃음> <웃음> 우유식빵. 우유식빵. 우리집 밖! 우유. 우유. 식빵. 지방 식빵. 우유지방. 우유. 식빵. 식빵. 우유식. 우유. 우유. 식빵 식빵 식빵 어렵 우유 주유 우유 수유 수육 우유 우유 식빵 우유 식빵 아아악 우유 우유 식빵. 우유. 아, 식빵. 아, 식빵. 식빵 우유 식빵 우유 식빵 우유 식빵 우유 식빵 정답 아, 너무 잘한다 와이파이 와이파이 오 치느 기억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인 파티 와, 와 이, 와인 파티 와이파이 와인 파티 아 와인 파티 이 모양이 달라 나랑 와인 아니, 아니. 파티 오. 와인 파티 와인파티와이 파이 와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와파와 파이 파이 파와 파이 와이 와! 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와이와이 파이 와이 파이 파이 이 파이 와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와이 파이 와이파 와, 파이 파 호랑이족 팀. 이게 재밌다. 세 번째 맞췄습니다. 와! 너무 아 맞췄어요. 뭐 맞췄어? 우유식빵 맞았어? 우유식빵. 우유식빵을 맞췄어? 라이언하트 치워서 라이오나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되고 다이어트 했는 아! 아! 라이언하트 아, <웃음> 근데 마지막 슈아 씨는 다이너마이트. <웃음> <웃음> 다이너마이트. 네, 약간 여기 갑자기 그 케이팝 코너가 됐어요, 실감. <웃음> 미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역전할 어, 수 같은데 아닌가? 네, 이렇게 고요 속의 외침 게임은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고요수계 외침 <웃음>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와우! <웃음> 재밌다! 잠깐 쉬어가면서 고요수계 외침 보너스 게임을 한번 가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이번에는 저와 1대1로 진행을 했습 어, 1대1 좋다. 어, 이게 저희의 옛날에 그 아, 아날로그 오리지널 버전이라면 네. 요즘 또그 어떤 거 거죠 아시죠? 아, 그거 설명으로 하는 거. 조금 떨어져서 1대1로. 다. 헤드폰을 낀 상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제시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와이파이랑 와이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핸드폰 터져요! 어. 연결하는 거 이렇게 아, 하셔야 됩니다 이번 네. 게임 제한 시간은 200초 그리고 각 팀의 대표 한 명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한번 승관하고 어. 올래 내가 할까? 자, 자 여러분 자 제가 시작합니다 준비 화이팅! 시! 아 여기 팀이구나 싹! 그 휴지 있잖아 휴지 휴지가 물에 빠졌어 휴지가 물에 빠졌어 어. 물티슈 휴지가 오. 영어로 뭐야 휴지가 어어. 어 제주도에 그 돌멩이 할아버지 <웃음> 그, 어. 그 돌로 된 할아버지 있잖아 할아버지 비처인 제주도에 있는 거 돌아오르막 돌아 와야와야 비노 비노 비노 디노, 디처리. 와. <웃음> 왜 이렇게 한 <한다>? 다음에 <웃음> 디처리냐? 야, 핸드폰, 핸드폰이 배고픈데, 배고픈데! 배달 의 민족. 핸드폰이 배가 고파. 그 근데 중전 이게 그, 충전이야? 근데 근그 그, 그 맞는데 그건데 선이 없다고. 선이 없어. 어, 무선 없... 중전우선중전이야 어! 어! 그래, 다음 나. 어, 도겸이, 도겸이, 도겸이, 도겸이! 뮤지컬. 엑스칼리버. 어! 아들. 김밥이 야해. 야해. 김밥 누누김밥. 김밥, 김밥. 김밥이, 김밥이 옷을 벗었어. 김밥이 옷을 벗어. 김밥 어. 김밥 김밥이. 김밥이 옷을 벗었어. 김밥이 야해. 야해. <웃음> 야해? 김밥 이 김밥이 옷. 김밥을. <웃음> 김밥이 벗었다. 야해. 김밥이 어. 야해. 야해. 누드김밥 아니라고 맞아 맞아 맞아 맞 아까 아 누드김밥 했잖아 없어 없어 뭐야 몇 초예요? 1분 yeah. 48초 우와 야 근데 아까 누드김밥 말하지 않았어? <웃음> 나 누드김밥 했잖아 <웃음> 아 진짜? <웃음> 잘했어 <웃음>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잘한다 아 여기서 한 10초 빼야 될거 같은데 1분 이분... 40초 로 할까? 네. 에이, 4초 4초, 4초, 4초 만 빼줘요 다음 누구야? 명호 명호 갈게요 그렇겠다. 벌써 웃기다 <웃음> 와 명호 <웃음> 시작할게요 B <웃음> C 말로 해야지 어. 말로 해야지 니가 좋아하는 운동 호떡 너 맨날 혼자 새벽에 가는 운동, 어, 운동. 내가 좋아하는 땅 운동 원동 운동 운동 글라테스 아 운동 배드민턴 아 배드민턴 아 배구 배구 배구 배구 어, 배구 배구 제 몰라 <웃음> 야 알지 티비 티비 티비 머리 머리, 머리. <웃음> <웃음> <웃음> 나오는 것 어? 와이파이? 와이파이 말고 비슷해. TV 끝났다, 머리 끝났다, 나오는 거? 끝났다, 끝났다, 주파수. 니가 거의 논센스인데 어, 아, 아, 좀 어떻게? 뭐, 더말해 봐. 할수 있어. 아, 몰라 몰라. 야, 저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아하! 어, 어, 너무 말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웃음> <웃음> 맞춰 줄게. 말해. 뭐든 말해. 그냥 뭐든 저걸 말해. Do remi fast. 레. 어. 야너왜 나간다 차요? 아야 너무 어렵다. 야, 어, 나식 그냥 저걸 말해. 정한 형 형이 얘기하는 거다 들려. 뭐뭐 뛰어 라뭐뭐 뛰어 <웃음> 라지지. <지. 웃음> 패스 패스 패스. 야 네, 패스 패스. 어 아, 우리 타고 다니는 차. 우리 타고 다니는 차. 다니발. 오 맞았어요. 내가 더잘다 다시 어어 어. 어. 어? <웃음> 유행어 밀지 마. 뭐 하는 거야? Boy b 뭐 해? 반대 뭐해? 남자, 남자 반대 아남자 여자 걸걸 <웃음> 근데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woman 아니야 female, girl 반복해봐 걸걸 oh. <웃음> 아 인정, 인정 아 인정, 인정, 인정 아 인정, 인정, 인정 네가, 좋아, 네가 좋아하는 네가 좋아하는 커피! 커피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2분 30초! 와... 걸걸... 너? 설명... 어떡해? 걸꿀 승관아, 승걸아 걸걸, 걸꿀걸꿀 아, 꿀걸 맞은 거 아니야? 내가 잘했어, 잘, 잘했어! 네! 이렇게 해서 고요 속의 외침! 재밌으셨나요? 네! 네. 재밌으셨나요? 네. 네. 네! 마지막 게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최고급! 한우 세트를 건부족어락관 드디어 마지막 게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와우 대망의 마지막 게임은 99초 스탠바이 큐입니다 와우 99초 스탠바이 큐 와우 주어진 상황을 99초 안에 성공시키면 됩니다 오케이 양쪽 팀 모두 동일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요 실패하면 바로 다음 팀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와, 99초 안에 실패할 경우 마지막 미션을 제외하고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마지막 시, 미션 때 실패하시면 그냥 땡입니다 자, 어쩌면 승패가 뒤바뀔 수도 있는 99초 스탠바이 큐의 점수는 백 오십 점야 엄청 크다. 빼네. 거의 골든 게임이네. 야이다 무슨 게임이야 이거? 뭐, 자 뭐... 그럼 먼저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MC 업고 앉았다 일어났다 5회. 오 회. 어, 오케이. 두 번째 레몬 반개 먹고 싶어라. 세 번째 바늘에 실 꾀기. 네 번째 두명 코끼리 코열 바퀴 후이티 인사. 다섯 번째 물병 세우기. 여섯 번째 육인 단체 줄넘기 오 회. 그리고 마지막 MC와 지는 가위바위보 게임 MC가 제가 먼저 내면 한 박자 쉰 다음에 지셔야 됩니다 비기는 건안 되는 거죠? 네. 가위바위보단 지신 거예요, 성공 오. 민규 씨는 실패하신 거죠, 지금 네. 자, 그럼 먼저 할 팀을 골라볼까요?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이번엔 진짜 가위바위보 자, 호랑이, 낙타 가위바위보 오, 이겼다 오. 낙타는 호랑이랑 이길 수가 먼저 없어 먼저. 아, 낙타 먼저 그럼 낙타족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전하겠습니다 자, 일단 휘파람 누가 잘 불어? 뭐, 뭐, 뭐, 뭐, 뭐 있다는 거지? 우리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어, 내가 물병 세우기를 할게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예, yeah, 렛츠고! 우리야 운동하는 속도로 하면 안 된다 아, 아, 자극이 느끼면 안 돼? 자극 느끼면 안돼 시팅 쓰셔야 돼, 어. 시팅, 빨리 치고 올라오셔야돼 용납 못 하는데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고 갈게요 네, 하십시오 낙타족이 이긴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업고나 시작할까? 둘, 셋, 아, 업고 이... 시작, 할까 야 근데 생각보다 99초면은 바로 성공할 것 같지 않냐? 모르겠다. 시간초로 와야지 시간초로. 자 준비 시작. 미안해 미리미리.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가 안돼. 아, 겠지 네. <목소리> 다섯 다섯 다섯. 뭐 네, 먹어 세, 먹어 세, 먹어. 세, 그냥 삼켜 그냥 십주도 막. 이제야 무겁구나. 아, 세, 아 세, 아니야 그냥 그냥 되면 안 무거운데 내가 습관적으로 배트 사드로 들려고 있어서. 삼켜 삼켜 삼켜. 저사 성공. 야야 어, 빠른데? 우와, 명호 진짜 잘 어울려 할머니 저옷찢어어요야옷딱 옷 빼야죠 잡, 잡고 명호야 명호야 나저 할머니 그 많이 어, 드렸는데진하게 천천히 해 천천히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어조심 머리 마, 머리 아어지러 다섯 어 조심조심 여섯 섯일 일곱 아홉 이 오케이 어디 있어? 아잠 아짜 아, 저거 아, 진짜 개아 진짜 단체 줄업 진짜 저거 진짜 개진아 진짜 아 어디가 어디가 아 형이 더 어, 세게 더 세게 어디가 어디가 여기까지 앞으로 가면서 하는 거야 <웃음> 더, 세게. <웃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아 돌아와 돌아와 나아 돌아와 나 돌아와 나이자출발어디가 진짜 해 침착해 아 진짜 개 힘들겠다 아 진짜 개힘들아 진짜 시간 많아 시간 많아 테이프가 빨라 괜찮아 괜찮아 너의 페이스 차량. 와 지금 그렇다, 너무 조급해졌어. 아, 아, 너무 빨라. 칠, 그. 아, 아, 여기서 걸린다고. 안돼 준비하시죠. 안돼 안돼 안돼. 육, 안돼. 오, 와, 삼, 낙타 팀 실패. 아이고. 와 미안해. 와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 아니 아니야 괜찮아. 야 아, 어렵다 이거. 어, 이거 물을 어. 좀더 먹었어야 되나? 아 모르겠어. 물이 너무 차 있나? 그렇게 <웃음> 진짜다고? 자 낙타팀 들어가 주시고요 아 너무 아쉽네 네 가겠습니다 하면 돼아 준이 역시 레몬이고 힘든해 아주 여기까지 내려갈 아, 필요는 없잖아 아 절대 안 되지 그건 인공이야 아, 형자 여러분 호랑이 팀 가겠습니다 이쪽 팀도 한 번은 실패할 거야 어, 준비 네아 업고 갈래요 업혀 업혀 시작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나 미, 미안해 와와 이틀야 네 왔다 다스 다스 저 레몬 <웃음> 레몬 전인다 먹어야 돼요. 다, 다 먹어야 돼요. 아, 다 먹어야 돼요. 담기고 삼피고 없네. 승도 이 나는 호시를 믿어. 호시가 저거 될 거라고? 아니야. 호시형 호랑이 발톱기 때문에 잘안될 거야. 괜찮아 시안 되면 주면 되지 뭐아 이거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랜 세월 봤기 때문에 얘를 알아 내가 난 무시하는 거야 <웃음> 어, 무시할수록 무시무시해지는 어, 호시 야 지금 1분 되지 않았냐? <웃음> 여기서 막힌다고? <웃음> 오히려 좋아 성공! 시작! 하나 둘셋넷 둘, 둘, 둘, 둘, 둘, 둘, 아, 다섯 머리. 여섯, 여섯 일곱 코끼리코 안하으니까 포즈가 재밌네 여덟 아홉 야 너무 어리로 겠다 성공 열 오와 오케이 와자 바로 준비 자한 명씩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쭉쭉 펴쭉펴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아, 시작 네. 차례들어 들어가고부터 가볼개 마이크 마이크 아왜어뭐하고 <웃음> 하나, 하나 둘셋 <웃음> 계속해서 할수있어할수 있어요 수이어 하나 둘셋아 셋. 야야자초야몇초야야야더깨야해 깨야지 깨 실패? 깨야지 깨야지 깨야 우리 할수 있어. 지 깨야지 깨야지 깨야지 깨야지 깨야지 깨야 그그 그 상황에서 바로 다섯 번 다시. 야 번호나 물병 잘해 줘야 돼. 건호야 살살 이번에. 아, 하면 할 수. <웃음> 그렇지. <웃음> 빨리 가 보자. 준비합니다. 자, 올라가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자. 아, 미안해. <웃음> 느끼지 마. 와, 느끼지 마. 느끼지 마. 와, 느끼지 마. 괜찮아. 괜찮아. 무거워, 괜찮아. 괜찮아. 무거워. 무거워. 네? 네? 잘 한번 안 꽝.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네, 미안해, 미안해. 야, 우진은 하체 운동 따라 하면 되겠다. <웃음> 파이 진우 오늘 비타민 C 완전 충전하는데? 내가 응. 뒤에서 내가 뒤에 할게. 그거 봐. 엉덩이 얼굴 막은 못겠다 씩도 씩씩씩 씩. 으왜 이렇게 많아? 수달이야 뭐야? 삼켜 삼켜. 아, 삼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et's go. Let's go. Let's go. 오, 어, 바로 성공!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이야어 어, 뭐야? 아니네? 아, c 와, 거의 바로 성공인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어, 천천히. 그침발 괜찮아. 춤 발랐는데, 어떻게 그렇지. 됐어? 그렇지. 가, 성공! 가 성공! 둘, 셋! 성 성공! 성 성공! 성 성공! 성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성공! 는거 아니야? 공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어디야, 어디야. 이 성공! 성공! 성공! 야, 야. 안 또 간다 앞으로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에이!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그렇지 자 하나씩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 갈게 갈게 너무 짧다 너무 짧다 천천히 둘다둘좀더 길게 가, 오케이. 너 웨이크를 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망했어 망했어 자 줄이 꼬여서 가, 가, 가. 자, 가, 줄이 꼬여서 짧아요 짧아서 미안해 앞으로 에도 있어. 앞 앞으로 하나 둘 기다려 기다려 바로 바로 에이사 들어가라고 바로 하라고 바로 다 같이 어? 바로 다 같이 어? 반대로 반야돼 반대로 반대로 아, 아, 들어가, 반대가반대가반대야반대가 반대로 반대로 반대가 반대했어 바로 바로 서서 해도 돼. 바로 서서 해도 되는데. 아... 그러니까 왜왜 왜 나갔어?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가게 돼. 바리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꿔주면안되바좀바꿀까어지로바나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먹으면 돼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 시작! 아 야! 아! 아! 민규야 그래. 아. <웃음> 너무 잘한다 야 잠깐만 민규야 아, <웃음> 아, 아. 그렇지 그렇게 아 천년 아, 아, 아, 이렇게 해서 기어가 아, <웃음> 진짜 세네 이거 무거워 진짜 무거워 <웃음> <뭔가 됐어. 이게, 웃음> 팔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네 맞아 그거 아, 안돼 자자 됐어 <웃음> 하나도 안신데 레몬의 신이다 레몬의 신 서비스의 <웃음> 레몬다리 맨날 레몬 옆에 붙어있어 미스터 하나도 안신대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호시야, 성공, 성공.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원이형 코끼리 거 약간 되게 고지식한 느낌. 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 준비, 준고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 준비, 준비, 준 준비, 준 준비, 준비, 준 준비, 준비, 오케이 뚫려 근데 너무 어지러운 하나, 아, 어어들어어둘 둘! 하나, 둘나 하나, 하나, 하나, 하잘하고 다, 가 다, 나 다, 나 다섯 다나 다, 나다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다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1분 22초 어? 성공이지? 성공이야 성공 팔 어, 82초 아, 아쉽다네이렇게해서 99초 스탠바이투는 호랑이종의 승리입니다 아 역시 호랑이 네 마지막 게임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간단히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아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아 주장한테 한번 아, 네. <웃음> 그러봐야죠어 일단 이렇게 추석 때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할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아무래도 MC가 또 하드 캐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좋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았나 호시 yeah. 씨가 아까 저, 저한테 저 중간에 진행이 얼탄다고 했던 말이 신경을 계속 쓰였는지 중간중간 기를 <웃음> 응원해주시는데 잘 챙기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좋나요? KC 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당황했어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어 <웃음> 어... 게임이 들 너무 재밌었고 <웃음> 우아하시네요 그리고 승관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도 참 뿌듯합니다 <웃음> 그 말씀 안해주셨 <웃음> 아니 내 마음대로 소감하는 아, 거잖아 그쵸, 그쵸. 자 우리 디노 씨는요? 저는 오늘 뭐 즐겁게 뭐 <웃음> 방송하는 거 같았지만 <웃음> 되게 멤버들을 관찰했고요 <웃음> 승관 형도 조금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네. 봤을 때 정말 훌륭하다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거 같고 <웃음> 시청자 여러분 부족오락관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다고요? <웃음> 하지만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옛날 예능 시즌 시즌3 기대해도 되나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다면 부심장이야죠 부심장 어 부심장 좋다 부심장 부스맨 부스맨 부스맨 부스맨, 부스맨 좋다 부스맨, 아, 부스맨. 아니면 부밀리가 떴다 부밀리가 오, 떴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아 잠깐만 잠깐만 저도 승관이 형 소감도 아, 듣고, 듣고 싶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아그런데 우리 소감 말고 승관이 형 MC를 두 번째 했잖아 옛날 네. 에는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사랑만 가득하다면 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점수 확인해볼까요? 네 구조고락관 몇 대? 야! Yeah. Yeah. 아 <목소리> 자, 낙타팀 570점 호랑이팀 850점으로 호랑이조팀승 축하드립니다 한우세트 드리겠습니다 와와 한 명당 하나씩 주시는 건가요? 저거 알아서 나눠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웃음> 승관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 던져버릴 끝내 지금까지 승관이었습니다 부족 오라 승관아 잘 타. 주세오어 이게 어, 뭐 도냐 유 어, 얘들아 잘 지내니? 음, 어휴 음, 어, 음, 6월에 음, 보내 선물 잘 받았고 어그 10월 22일 정도에 예. 또 어, 선물 하나 보낼라니까어또잘 받고 네 그래, 보고 싶다 그 선물 잘 받고 음. 잘 지내라 그 보고 싶다 안녕 음. 아이고 부끄러워 으 음, 민망시라라 만나요 <웃음> 자, 바로 어. 연습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각팀 앞에 지 뭐가 있어요 낙타 팀 앞에는 닭꼬치가 있고요 닭꼬치 있어요 호랑이 팀 앞에는 커피역요 커피 네. 네. 낙타 팀 네, 그냥 닭꼬치들 중에 정말 매운 불닭 소스 아 닭꼬치가 있는데 오, 맛있겠다. 매운 닭꼬치를 먹고 있는 그 멤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이거 그냥 닭꼬치인데도 매운 냄새가 나는데? 자, 연습 게임 20점에 점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닭꼬치 한입 먹어주세요. 아, 봐봐, 봐봐. 어 디노 손 가리지 마세요. 와. <웃음> 디노 누가 봐도 연기. 페이크나 표정 연기는 자유입니다. 저희 물좀 주세요. 저희 물좀 주세요. <웃음> <웃음> 진짜 매워. 디노 진짜 매워 보이는데? 영기 어. 진짜 못해. 한번믿어보세아닌 어, 하나, 둘, 셋! 에스쿱스! 에스쿱스? 다 아, 매운 거라고? 아니요. 근데 김민규 혼자하생 에스쿱스! 아닙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맛있어 정답 기에한 네. 번인 가 네, 연습 게임은 한 번입니다 아, 연기... 아 끝난 거야? 연, 연기를 너무 잘해! 버논이야, 버논이 번호니. 번호니. 우지야! 우지 아, 우형이야 아, 형이 있 아, 형이야? 아, 아까부터 우지 같았어! 아,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아, 네. 우지 씨 어땠어요? 사실 저도 네. 제가 걸린지 몰라서 원래 네. 이 제품이 매운 건가 <웃음> 아 근데 그렇다고 치기엔 상당히 매운데 아 야, 까나리는 한 방인데 진짜 매운 거는 준중요 매운 거 먹어봐 아, 버티지 형 근데 우지 형 먹고 나서 바로 우리 호랑이 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는 정상적인 아메리카노 블랙 커피가 들어고 하나는 까나리 카나 와, 까나리라고? 자, 가겠습니다. 까나리 티 티가 아셔, 수가 없어. 수 없어. 자, 세요저 티가 없어. 거 까나리 어요 지금? 경환이 일어러 까나리 티가 없 경환이 나리 티가 없어. 자, 이어 수아도 아니야, 아는 행복해하고 있어 자기 안 걸려서 행복해하고 있어, <웃음> 자기 안 걸려서 <걸렸어? 웃음> 나 민규 형 같은데, 멤버들, 멤버들 민규 형 같은데, 민 어, 가보자 이 멤버들도 먹으면서 자기가 까나리한는지 모르는 상태로 먹습니다 우주 씨처럼 똑같이요 난 준이 아니면 원우 같아 원우 갈까? 원우 가자, 원우 네. 아, 민규 형 아, 같은데 원우 아닐 거야 자, 정답 원우? 하나, 둘, 셋 민규로 할게요 민규! 실패! 누구예요? 호시 씨였습니다 와, <웃음> 와. 잘 참았다 호시 집에서 까나리 즐겨 먹어 야 입에서 와. 물고기 냄새 나 와. 호시가 입을 벌리는데 거의 노량진 수산시장에 와 있어 <웃음>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연습 게임은 둘다 실패로 아 네, 끝이 정말. 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g o i n